안녕하세요. 2021년 AWS 커뮤니티 데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AWS와 함께하는 무중단 배포 파이프라인 개선기 세션을 맡은 황성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발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또 발표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개선 전 아키텍처도 소개해 드리면서 개선 전 아키텍처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한 후의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고 개선한 후에는 어떤 개선 결과가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마지막에는 저의 발표 소감을 짧게 이야기하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황성찬이고 지금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이제 취준생으로 있습니다. 혹시 어, 주니어 백엔드 개발자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위에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AUSG와 DDD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AUSG라는 동아리는 AWS KRUG KRUG 대학생 그룹입니다. AWS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웹 프론트엔드, 안드로이드, iOS, 심지어 기획자까지 크루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스터디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싶은 대학생분들께서는 내년에 6기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프로젝트는 DDD 활동을 하면서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어, 디자이너와 협업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개발자님들께서는 DDD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영향력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블로그 포스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식 공유와 의사소통 문화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에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쯤 하고 발표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AWS와 함께하는 무중단 배포 파이프라인 개선기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일, 단일 EC2 안에서 운영하던 서비스를 AWS의 서비스들로 이관한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 가운데 AWS 서비스들에 대해서 느낀 점과 또 느낀 장점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발표를 저제 발표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을 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 그리고 Nginx, Let's Encrypt,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EC2에, 단일 EC2 안에서 배포, 관리하셨던 분들 또 저처럼 항상 EC2, RDS, 코드 디플로이 등 아주 간단한 AWS 서비스만 사용하셨던 분들께서는 제 발표를 들으시고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사각사각입니다 어, 크롬 익스텐션 기반의 웹 서비스이고 UI는 오른쪽과 같이 생겼습니다. 어,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아이디어들을 빠르게 메모하기 위해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빠르게 메모하고 또 항상 눈에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크롬 익스텐션에서 다시 브라우저에서 뉴 탭을 할 때마다 어, 제가 메모한 서비스들이 어, 제 눈으로 계속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탭을 할 때마다 우리 서비스가 노출되도록 개발을 해놨습니다. 어, 메모에는 시크릿 모드가 있어서 회사에서 사각사각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뉴탭을 킬 때마다 나의 메모들이 튀어나오더라도 외부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니즈들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어, 윈도우 스티키 메모보다는 기능이 많고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보다는 관리하기 쉽고 노션과 에버노트보다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크롬 익스텐션 기반의 웹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어, 방금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저와 같은 니즈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구글에 사각사각을 검색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어, 왼쪽은 GitHub a c 을 사용한 CI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은 CD 파이프라인입니다. 오늘은 CI 파이프라인보다는 CD 파이프라인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CD 파이프라인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CD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기 앞서서 사각사각의 EC2 안에서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C2 안에는 Nginx 컨테이너가 이렇게 실행 중입니다. Nginx의 컨테이너는 API 요청이 들어왔을 때 API 요청을 어, 실행 중인 Spring Boot 컨테이너 같은 EC2 안에서 실행 중인 Spring Boot 컨테이너에게 전달합니다. 또 뷰에 대한 요청도 들어왔을 때 어, 같은 EC2 내부에 있는 React 애플리케이션 HTML 파일을 어, 브라우저에게 리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로컬에 존재하는 SSL 프라이빗 키를 사용을 해서 요청을 검증하는 역할도 엔 g i 스 컨테이너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CD 파이프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원을 보시면 어,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을 해서 CD 파이프라인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큰 원을 보면 어, Nginx 컨테이너와 도커 컨테이너, 아니 Spring Boot 컨테이너가 서로 하나의 EC2 안에서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깊게 볼 점은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단일 EC2 내부에서 SSL, Vue, API, 응답 모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단일 EC2에서 도커 컨테이너가 여러 대가 실행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아키텍처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왜 AWS로의 개선을 결심했는지도 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함으로써 쉘 스크립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코드 디플로이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란 EC2 온프레미스 환경, ECS 환경, 람다 환경으로의 배포 자동화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코드 디플로이를 EC2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에 라이프사이클이라는 특정한 시점에서 실행될 이벤트 훅이 정의,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리눅스의 경우에는 훅 파일을 쉘스크립트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각사각도 리눅스의 한 종류인 우분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c 스크립트를 정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사각사각의 아키텍처 중 빨간색 박스 부분에서 코드 디플로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run, copy, health라는 이름의 스크립트를 정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 run 스크립트는 Nginx 컨테이너와 Spring Boot 컨테이너를 껐다 켜면서 블루그린 방식의 무중단 배포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스크립트, 카피, 헬스까지 세, 총 3개의 쉘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쉘스크립트들은 코드 디플로이에서 자동으로 정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개발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학습 범위가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코드 디플로이도 학습을 해야 하고, 쉘 스크립트도 문법을 숙지를 해야 하고, 또 서버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리고 서버 프레임워크 등등도 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나 이걸 듣고 계실 누비분들께서는 학습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범위가 늘어나면 순수 코딩 시간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 단일 EC2 내부에서 서비스하는 어, 무중단 배포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면서 기술 간의 의존성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아키텍처에서 무중단 배포를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 디플로이를 위한 쉘 스크립트들,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도커 컴포즈 파일, 그리고 엔진엑스를 설정하기 위한 엔진엑스 c o n f 파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끼리 의존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커를 변경하게 된다면 이렇게 엔진엑스의 설정 파일도 변경을 해줘야 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프로젝트 구성을 다시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호스트 안에서 Spring Boot 컨테이너와 엔 g i 스 컨테이너가 통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 내부로 들어가보면 도커 컨테이너와 엔 g i 스 컨테이너는 같은 도커 네트워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동작 방식 때문에 엔 g i 스에는 d o c DNS 주소를 리졸버로 등록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런 설정이 없이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엔 g i 스 컨테이너가 어디로 라우팅을 해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진 엑스 컴피그 파일에는 이렇게 도커 DNS 주소가 리졸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각 사각의 기술 스택이 도커에서 쿠버네티스로 대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도커 DNS 주소를 쿠버네티스 DNS 주소로 개발자가 직접 바꿔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쿠버네티스로 기술은 변경은 했지만 개발자가 깜빡하고 엔진엑스 설정 파일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휴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어, 에러의 발생률은 높아지고 또 유지보수성은 의존성들에 의해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디렉토리에 대한 의존성도 존재했습니다. 도커 컴포즈 파일을 가져와봤습니다. 아래의 밑줄을 보시면 절대 경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Ubuntu라는 OS의 종속적인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opy, start s c 에서도 Ubuntu라는 OS의 종속적인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각사각의 프로젝트 구조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사각사각의 여러 가지 파일들은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이 도커 관련된 파일들을 어, 살펴보자면 이렇게 도커라는 폴더를 만들고 도커 관련된 파일들을 도커라는 폴더 안에 넣도록 파일의 위치를 변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타트 스크립트의 어, 중간에 도 o 라는 디렉토리를 포함하도록 절대 경로를 개발자가 직접 수정해 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위치나 OS가 변경이 되었지만 각 파일들의 절대 경로를 이렇게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 또다시 휴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즉, 에러 발생률은 높아지고 유지 보수성은 또다시 하락하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 사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 프로젝트 구조 중 EC2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Nginx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시점에 반드시 SSL 인증서가 마운트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도커 컴포즈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어, 밑줄 친 곳을 보시면 Let's Encrypt라는 SSL 인증서가 있는 어, 디렉토리를 Nginx가 실행되는 시점에 볼륨 마운트 되도록 도커 컴포즈가 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EC2를 새로 생성하고 SSL 인증서를 개발자가 설정해놓지 않았다면 Let's Encrypt라는 디렉토리를 포함시켜 놓지 않았다면,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개발자가 직접 EC2를 접속을 해서 SSL 인증서를 설정을 한 후에야 제가 구현해 놓은 배포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개선 전에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두 번째로 사전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선한 후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선 후의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에 CI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도 CD 파이프라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드 디플로이가 있었던 자리에는 AWS의 Elastic Beanstalk라는 강력한 서비스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Nginx가 위치해 있던 곳은 Elastic Load Balancer라는 서비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컨테이너는 여전히 EC2 안에서 실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의깊게 볼 점은 EC2 안에서 스프링 부트 컨테이너만 실행하고 있습니다. SSL과 뷰 리터는 AWS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EC2 외부로 분리해냈습니다. 엔진X도 마찬가지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활용을 해서 EC2 외부로 분리를 해냈습니다. 기존에 EC2 내부에서 동작하던 SSL은 ACM, Amazon Certification Manager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EC2 외부로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EC2 내부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또 EC2 안에서 이루어지던 HTML 파일 리턴은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를 사용을 해서 리턴하도록 분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글로벌 서비스에도 유리하게 되고 캐싱을 통해 성능상 이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프론트 엔드 개발자이시거나 정적 웹 포스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S3를 사용하시거나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연동을 해서 직접 개발하신 포트폴리오 사이트 혹은 뷰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호스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중단 배포가 엘라스틱 빈스토크에 의해서 EC2 단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EC2 안에서 도커 컨테이너 단위로 Spring Boot 컨테이너와 엔진 엑스 컨테이너가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블루 그린 배포를 블루 그린 방식의 무중단 배포를 어, 구현해 을 놨다고 하면 이제는 EC2 자체가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블루그린 방식의 배포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중단 배포 과정, EC2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엘라스틱 빈스토크가 알아서 해줍니다. 개선 전과 개선 이후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선 전에는 단일 EC2 안에서 엔진X, 애플리케이션 모두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개선 후에는 EC2 안에서는 애플리케이션만 실행하게 됩니다. 또 엔진엑스는 AWS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로 대체되어서 EC2 웹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뷰 리터는 클라우드 프론트로 대체되어서 EC2 웹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선 전에는 EC2 안에서 SSL 인증서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개선 후에는 아마존 서티피케이션 매니저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SSL 인증서 관리를 EC2 외부에서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개선 전에는 코드 디플로이로 무중단 배포를 개발자가 직접 구현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쉘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개선 이후에는 엘라스틱 빈스토크가 무중단 배포 를 자동으로 구현을 해줍니다 개발자가 할 것은 AWS 콘솔에서 UI를 통해 설정만 몇개 해주면 됩니다 UI에서 마우스 클릭을 몇번 하면 블루그린 방식의 배포를 원하는 만큼 원하는 컨테이너 만큼 여러 가지 커스텀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라스틱 빈 스토크가 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바, v a PHP, Go, Ruby, d o 등 어, 네이티브 코드의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단일 도커 이미지, 또 여러 컨테이너가 속한 도커 컴포즈 파일까지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 라스틱 빈스토크 구성 파일을 우리가 작성을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이 어, 내부에서 어떻게 배포될 것인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토스케일링 그룹, 클라우드워치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시큐리티 그룹, RDS 등 사용 중인 모든 AWS 리소스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AWS의 리소스를 구성 파일을 지, 직접 작성을 해서 어, 관리할 수도 있지만 AWS 콘솔에서도 A Elastic Beanstalk의 서비스에서 많은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lastic Load Balancer, EC2, RDS의 설정을 완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있는 Elastic Load Balancer, RDS 등 AWS의 리소스들을 한 곳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용이해짐을 느꼈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버전에 대한 관리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배포에 성공한 버전 그리고 배포에 실패한 버전을 기억하고 있다가 만약 새로 업데이트한 버전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오류에 의해서 배포에 실패했다고 하면 이전에 배포에 성공한 버전으로 다시 롤백을 해서 실행시켜줍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안전하게 동작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AWS 콘솔에서 배포 전략을 선택한다면 무중단 배포를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직접 블루그린 무중단 배포를 구현할 때는 아까와 같이 많은 공수가 들지만 엘라스틱 빈스토크에서는 10분만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와치가또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사용 중인 AWS 서비스들의 모니터링도 제공합니다. 현재의 CPU 사용률, 그리고 네트워크 입력과 출력, 요청의 수 등에 대한 어, 시각적인 모니터링도 제공을 합니다.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 선물 세트는 무료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EC2, RDS, S3, 클라우드 와치 사용에 대한 금액은 발생하게 을될 것입니다. 엘라스틱 빈스토크 자체는 무료입니다. 만약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사용한 적 없으신 뉴비 분들께서 계신다면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WS로 이관함으로써 개선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 포인트가 감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코드 디플로이를 위한 쉘 스크립트, 엔진엑스 컨피그 파일, 도커 컴포즈 파일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이후에는 어, 도커 컴포즈, 아니 다시 에, 엘라스틱 빈스토크가 EC2에서 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치, 실행시킬지 전략을 담은 구성 파일 하나만 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도커를 배포하기, 배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docker run.aws.json 파일 하나를 정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정량적인 수치로 살펴보자면 이전에는 250줄 정도 되는 텍스트들을 작성을 했다고 하면 이후에는 단 15줄만 작성하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타이핑할 필요 없이 AWS 콘솔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인프라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코드 작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각 기술들 간의 의존성도 최소화되었습니다. 개선 전에는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AWS의 서비스들만 사용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던 기술들 자체가 없으니 이제 의존성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사전 작업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전 작업이 필요 없어진 이유는 Elastic Beanstalk 덕분은 아니고 Amazon Certification Manager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서티피케이션 매니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WS 내부 리소스에 사용할 SSL 인증서 관리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증서 생성, 갱신, 관리를 AWS에게 모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인증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료입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HTTPS 요청이 들어오면 아마존 서티피케이션 매니저가 알아서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개발자가 관리할 부분은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AWS 콘솔에서 포트의 어, 포트에 HTTPS 포트에 인증서를 등록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단일 EC2에서 사용하던, 어, 단일 EC2에서 동작하던 서비스를 AWS로 이관하면서 개선된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 관리 대상이 적어졌습니다. 관리 대상이 적어짐으로써 유지 보수성은 증가했고 코드 작성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 인프라 관련된 설정은 AWS 콘솔을 통해서 UI와 인터랙션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사전 작업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 i 에서 푸시한 이후에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었습니다. 또 모니터링도 가능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워치를 자동으로 연동을 해줬기 때문에 서비스의, 서비스의 상태를 어, UI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쳐보겠습니다. 저처럼 EC2, RDS, 코드 디플로이 정도만 사용을 하던 누비들에게 아마존 서티피케이션 매니저, 라우트 53, 클라우드 프론트, 엘라스틱 빈 스토크 등 AWS의 많은 서비스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한편으로는 저의 발표가 이제 시작하는 뉴비들에게 고생하는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앞당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항상 청자로 참여하던 이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유명 기업들의 컨퍼런스들을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는 저기에 설이라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런 기회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와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표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또 뉴비 세션이라서 기술적으로 뛰어나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취업한 후에 현업에서 더욱 멋진 경험들을 하고 더 멋진 트러블 슈팅 사례들을 발표하며 많은 개발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만약 발표 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있거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더 토론하고 싶거나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이메일로 언제든지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